안녕하세요 화공남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찍어볼거냐면 제가 요즘 좀 귀찮아졌어요 근데 <웃음> 화장품은 계속 발라야 되잖아요 게다가 건성 피부다 보니까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뭐 지성 피부처럼 약간 좀덜 바른다든지 아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피부 진짜 건조하고 각질 생기고 좀 상태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냥 클렌징만 하고 지금도 샤워를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딱두 개만 바릅니다 두개두 개. 두 개? 아이크림까지 세 개? 예, 세개 발라요 세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건성 피부인데도 저는 겨울 되면 약간 좀 땡기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발랐는데 좀 괜찮아지고 오히려 피부도 약간 좀 생기있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는 뭐 바르고 있냐면 어차피 아하나 파하 같은 종류가 적절히 들어가면 각질관리도 되고 첫 번째로 각질관리도 되고 두 번째로 적절하게 들어간 파하고 아하 같은 경우는 수분을 굉장히 채워주고 보습을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 그 성분이 적절하게 들어간 이 닥터 디퍼런트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 닥터 디퍼런트의 중건성용 스케일링 토너를 발라요. 이 토너 같은 경우는 아, 파가 바로 느껴져요. 성분 특유의 냄새라던가 그런 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좀 느껴지는 토너예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걸쭉하기도 하고 약간 에센스 같기도 하고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발라줘요 처음에 처음에 바르고 좀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요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촉촉해요 촉촉해서 이렇게 바르고 좀 시간을 주더라도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시켜주서 이렇게 바르고요 머리가 좀 음. 지금 제가 샤워하고 나와서 지금 되게 뽀송뽀송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좀 푸석해요 <웃음>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로션 좀 유분기, 기름기 ?과 약간 배합된 로션을 바로 바르거든요 근데 제가 트러블이 요즘에 여기, 여기, 저기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트러블이 안 나다 보니까 뭐 딱히 제가 이렇게 트러블에 쓰는 그런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피지오게를 가서 레드스딩 AI 로션을 샀어요. 이 로션인데 어 뭔가 민감 피부라던가 그런 진정 작용 그리고 약간 뭐 트러블? 그런 거에 사용하는 라인 같더라고요 기존 피지오겔 DMT 로션이나 어, 크림 같은 거 외에는 이제 다른 피지오겔은 처음 써보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성분하고 같이 확인하도록 하고 저는 그냥 피지오겔이니까 그냥 새로운 라인이기도 하고 그냥 믿고 쓰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제형 같은 경우는 기존 피지, 피지오겔 DMT 그 로션보다는 살짝 물 같아요 물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많이 물이 약간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고 발랐을 때는 굉장히 잘 펴발라져요 굉장히 잘 펴발라지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바르면 은 미끄덩거리는 그런 유분기 기름기 같은 그런 느낌이 dnt 로션보다는 덜해요 덜해요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로션이에요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로션이고요 눈이나 이런 데 사용해도 그렇게 크게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목 같은 이나턱 같은 데도 이렇게 발라줘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양으로만 발라도 충분히 다 발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랐어요 바르고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러고 끝났는데 근데 약간 좀 아이 케어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크림 같은 경우도 바르거든요 근데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좀 기능성 같은 걸 바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레티놀 A 크림을 주로 바르는데 어 이것도 또한 닥터디퍼런트에서 나온 어 레티날 비타 A 크림 바를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네이버 실검 1위하고 그랬죠 그리고 레티날이라는 성분 자체도 제가 따로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고 되게 기존 레티놀 제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자극 저자극이 포인트예요 저자극이고 그 다음에 기존 레티놀 효과는 동일하게 볼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제품류 같은 경우는 밤에만 바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 이 정도 바르는 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이마 같은데 미세 주름 신경 쓰이면 이런데 그냥 한번 더 바르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되게 귀차니즘 건성의 스킨 케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 닥터 디퍼런트에서 나온 건성용 로션이 또 따로 있지 않냐? 그럼 그거와의 차이점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디퍼런트에서, 닥터 디퍼런트에서 나온 이 로션 같은 경우는 피지오겔 기준으로 약간 로션에 가까운데 크림, 제형? 약간 피지오겔의 크림과 로션. 근데 중간, 고단계에 그 있는 게 뭔가 닥터 디퍼런트의 그 중건성용 로션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분, 유분, 뭐다 아, 유분보다는 수분이 좀 많이 이루어진 거면서 이왕저왕 하면서 피지오겔의 요 빨간 라인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어, 트러블 진정 요 부분에 약간 좀 포커싱을 맞추고 싶어서 요즘에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두개 아이크림까지 세개 발랐는데요 어, 제가 요즘에 이것저것 바르는 것도 좀 귀찮아하고 해서 그 이렇게 대충 바르고 아침에도 이렇게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저녁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바르고 혹시 약간 좀 자기 직전에 건조하다 싶으면 로션을 한번더 바르거든요 이 로션을 아까 전이랑 동일하게 근데도 피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지면서 주변에서 어, 피부 뭐 했냐고 물어봐요 진짜 유수분 밸런스 잘 맞춰주고 어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수분감이 진짜 워낙 뛰어나면서 그리고 마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다른 배경으로 사실 여기가 제 화장대거든요 그래서 아래 화장품이나 이것저것 많은데 여기만 보이게끔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